네, 너무나 잘어울리시다잘 아, 어울려요.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어울리시죠? 이거 <웃음> 제가 탐나는 <웃음> 제가 개 타면 <웃음> 제가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요번에 SS 봄패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구독자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지 저희가 노하우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한 요번에 트렌드에 맞는 그 패션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한번 접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나시아 구독자 심혜원입니다 페나시아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부터 꾸준히 보고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구독자 김경미입니다 저도 네. 패션 아시아를 굉장히 즐겁게 잘 보고 있고 어, 많은 또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아네 <웃음>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중년에 좀 멋지게 돋보이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해마다 이제 새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음. 컬러도 많이 좀 음. 포인트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봄에는 주로 파스텔 네, 톤이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많이 봄.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중에도 이제 좀 얌전한 자리에는 블레이저 같은 것을 음. 입고 보통 때는 화사한 여러 컬러의 그 가디건, 예, 가디건. 네, 가디건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굉장히 네. 좋은 것 음, 같아요. 가디건은, 네. 어, 가디건은 진짜 발랄하면서도 뭔가 화사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캐리어 오머니 입으면 좀더더 더 개성이 넘치고 또한 카리스마도 넘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꽃무늬 프린트가 네. 있는 그런 네. 원피스에는 블레이저를 조금 이제 차분한 거, 아. 네, 그렇게 해서 좀 네네, 조화를 맞추고, 음. 그리고 가디건은 이제 파스텔 톤 중에서 연두색 또 아니면, 그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음. 또 밝은 핑크는 조금 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살짝 톤이, 톤 다운된 가디건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가디건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그때그때 그때 또 이렇게 맞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옷에 봄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입으면요. 굉장히 또한 화사하고 화사.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봄에는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를좀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음, 네, 음, 화사하고. 음. 네. 김경민님은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파스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데 네. 요 <웃음> 파스텔을 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에 어, 중요한 장소에 갈 때는 음. 아무래도 조금 톤 다운된 음, 거를 입는 그런 음.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인 데일리에는 굉장히 봄에는 봄 컬러를 꼭한 번씩 음. 넣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음. 옷들을 활용도 하지만 또 그해에 유행하는 트렌드의 음. 컬러를 어, 가끔은 맞아요. 집어넣어서 음. 아 그래도 트렌드의 흐름을 알고 음. 있다 어, 이 정도는 조금 어, 그래야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예, 예, 생각이에요 네. 심혜원님은 검정색 뭐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옷에 아,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좀 세련된 선, 느낌을 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이렇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김경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피 호피 모양이라든지 음. 그 흰색에 아, 네. 예. 아니면 이거 베이지로 이럴 때는 이 베이지 안에 옷에 이 베이지 벨트를 그렇죠, 하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더 좋아 보이겠죠? 음. 네 예, 아니면 다는 느낌이 음. 또, 아니면 그 음. 안에 호피 음. 모양의 호피도 아네 호피도 좋은 것 음. 같아요 이 음. 애니멀 이런 호피는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년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만 고르면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이제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경민님 은 다른 무슨 또 노하우가 가지고 오시나요 <웃음> 이제 노하우라기보다도 제가 네. 경험한 거는 제가 이 호피가 가방도 있고, 음, 그 벨트가 있는데, 이렇게 된 벨트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입체로 된 벨트예요. 아, 약간 아, 무슨 동물 꼬리처럼. 굉장히 더 멋지게. 네. 굉장히 음, 좀 특별한데, 중간에 음. 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벨트로 사용하다가, 가끔은 제가 그걸 목걸이로 사요. 아, 목걸이. 와, 좋은 네. 아이디어. 네네. 네. 어떤 건지. <웃음> 아, 네, 궁금한데요? 음, 그때그때마다, 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한 번씩 과감하게 해보는 편이에요. 어, 굉장히 맞아요. 중년 되면은 저희가 좀 과감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창출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이 가끔은 음. 과감해야 되겠다. 음,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입고 나가면 누가 뭐랄까 누가 뭐라고 음, 할까? 그치. 좀 그런 마음도 음. 가끔은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굉장히 과감해야 될 필요도 음. 있고 저는 이제 옷이 좀 단색이었을 때 가끔은 음. 스타킹도 컬러풀하게 음. 신어요. 그래서 그그 그 스타킹하고 백하고 음, 그래, 좀 맞추기도 아 하고요. 네, 네.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이 컬러에 완전히 음. 그 야광 컬러의 클러치가 있어요. 아,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화사하고 너무 특히 보면, 여름에 그렇죠. 하면 아, 정말 굉장에요 맞아요. 네네. 굉장히 네네. 네네. 포인트로.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음. 블랙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블랙을 입을 때 조금 시원하게 음. 블랙을 좀 입어주고 음. 그 가방을 딱 메면 이 블랙이 음. 답답해 보이지 음, 않고 맞아, 맞아.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 멋있어요. 네 그래서 가방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인 음. 것 같고 가방에 포인트를 줄 때는 항상 옷은 좀 심플하게 음. 심플한 컬러로 아, 네, 가는 진짜.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심플한 네. 옷을 입었을 때는 네. 볼드한 액세서리를 네, 네, 사용하고 네. 키가 좀커 보이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구두를 어, 스킨, 스킨 네. 컬러로 네.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면 뭐저기 구두를 좀 색상을 또한게 포인트 컬러를 준다든지 상하는 같은 색상으로 음. 입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방으로 또한 포인트를 줘도 굉장히, 굉장히 좋겠죠 네. 여러분? 네. 네. 네. 네, 저는 스카프를 조금 더 이제 비중 있게 고급스러운 음. 것을 선택을 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몇개 갖춰놓고 음. 어, 그 사실 스카프라는 게 의상보다 오히려 더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눈에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음. 때도 바로 그 스카프에 시선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실크 음. 중에서도 이제 네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고가의 실크나 더 아름다운 음. 느낌, 색깔, 뭐 이런 걸 봐서 네.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이 스카프는 또한 자기 얼굴 색상에도 좀 맞는 것도 좋고, 음. 자기 기분 전환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특히 스카프는 봄이나 가을에 음. 스카프의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어. 김경민이 같은 경우는 이 색상이 옷에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아, 한번 해보죠. 굉장히 네. 봄스러운데, 봄이 네. 향기. 봄 향기, 봄냄새. 한번 냄새. 걸쳐보세요. 그그 그 안에 그... 벚꽃? 어, 아, 너무 이쁘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파스텔이 좋아하신다고. 네, 네. 봄에는 파스텔을 너무나,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너무나 좋아요. 잘, 잘, 잘 어울리신다고. 아, 여러분, 어떻게 잘 어울리시죠? 이거. <웃음> 제가 탐나는. <웃음> 제가 개타면. <웃음> <웃음>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컬러 있는, 컬러 이제 옷의 의상에 맞는 그런 스카프를 가끔은 들고 다니는데 그냥, 아, 언제 필요해서 써야지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 그날의 의상이 조금 약간 밍밍한데 뭔가 음. 포인트 줄수 있는 있기는좀 애매한 그런 음.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그냥 스카프에 컬러를 넣어서 음. 이걸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음. 시각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이 음. 컬러 어, 들고 있는 이 스카프도 음. 나의 패션인 음.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도 제가 좀 시도를 해봅니다. 음. 아, 너무 좋은 방법인 <웃음> 네. 것 같아요. <웃음>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